상윤이 장피하지. 양, 네가 이렇게 사람스럽어서 양치 써버란 양. 아, 500명 됐다고? 500명이 뭐였지? <웃음> 나 너무 자괴감 든다. <웃음> 냥양체가 이거냐? 맞다. 냥 얼굴이 붉으신다. 냥상윤이 장피하지. 양, 네가 이렇게 사람스럽어서 양치 써버란 양. 맞지? 양, 맞지? 양, 간다. 냥 아, 잠 10분 된거 같지 않냐? 그래, 만할게나 얼굴 계속 빨개져서 못 하겠다. 속눈 내고 도도 보인다. 냥 아, 양, 양 끝났잖아. 벌써 익숙해졌죠? 오늘 하기로 행상가자 한번더더 갈게요 한 번만 더 해볼까? 다시 한번한 한 번만 더 해볼까? 한 번만 더? 마지막 아세 번만 더 하자고? 예림이 파도 타야해 쓸수 있어! 쓸수 있어! 도박 문제 상담 신고 누가 하냐? 오케이 한 번만 더 가자 라스트 진짜 찐막 찐막 간다 안 낸다고 하면 영지 간다 끝에 웃음 웃음 이거 해줘라 아 잠깐만 <웃음> 무서워서 잠깐만 <웃음> 야 늦게 온 사람들 그냥 웃어 본격 있네 진짜 <웃음> 상품 이거 사요? 이런 건 사면 안 되는 거죠 풀 나무 것만 하라고 나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